어이 비트예요 <웃음> 비트 이거 말려가지고 그 파하고 김치 담으려고 근데 이 도마에 비트 물이 빨갛게 지면 잘 안지니까 내가 이거 종이 호일을 깔았어요 비트가요 이게 사람한테 좋은데 말려가지고 빨간물 없이 해서 먹으려고 말리라고요 무 무채보다 조금 더 굵게 그렇게 써면될것 같아요 이 비트가 혈압에 좋다네요. 심혈관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많이 먹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식품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나는 52도에 항상 말려요. 52도에. 비트가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네. 말리니까. 근데 이게 비트하고 어 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는 이렇게 말리면 막 빳빳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 음. 이게 색깔이 이렇게 약간 이게 뿌얀 색깔이 나지 말리니까 미지근한 물에다 좀 담가줄 거예요 이게 쪽파예요 요새 이거 해쪽파라 이렇게 맵지가 않아 이거는 아 여기 애기쪽 다 한단 한단 이 5초로 넣어줬네요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다 액젓 액젓을 이거는 어, 멸치 액젓이야 멸치 액젓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거 잡젓이에요 잡젓은 어, 어떤 분이 잡젓은 뭐냐고 있서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막 멸치, 항서거막 밴댕이, 갈치밀개게 에, 들어가서, 어, 저기, 절군 젓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그 멸치젓보다 더 맛있어요. 그 우리 거는 시즌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덜 짜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젓으로 조금 이렇게 파에다가 이렇게 끼얹어주고 무쳐야 돼. 짤것 같으니까 좀 냉겨보고. 그 다음에 마늘. 소금자 일러서 설탕이에요. 이거 하나만 넣을게요. 고춧가에도 이정도 넣고 이거는 이제 이게 밀가루 풀이 아니고 내가 밥을 밥을 한, 한 숟가락에다가 물 조금 붓고 갈아가지고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밥물을 조금 부어주려고 많이 안 넣어도 돼 이거는. 조금만 꼭 짜가지고 비트만 묻히면 그 비트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고춧가루는 이거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먹어볼까요? 딱 간이, 간이, 이게, 멸치 액젓 지금 우리 이제 200ml 에서 내가 지금 한, 한 70ml 남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130ml 정도 들어간 것 같으네. 간이 많네요. 그 정도 넣으니까. 조금 짭짤하다. 음. 한 100ml만 넣으면 될것 같아, 액젓. 이게 매운 거 좋아하시면 바로 먹어도 되고, 안그러면은 그냥 냉장고 넣어놨다가 하루정도 넣어놨다가 드셔도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비트가 오두오두하네요 맛있네요 비트가 빨가니까 이게 더 빨가게 보이네 이게 이렇게 비트 파김치를 안성했어요 몸에 좋은거니까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